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DCS571 듀얼트 아토믹 4와 1인치 무선 원형톱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이고요 어, 직구로 구매한 제품인데요 날이 4인치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원형톱입니다결과을 살펴보시면 은 여기까지 보시면 좀 그라인더랑 비슷하게 생겼죠 지난번 리뷰해 드렸던 DCG405 인데요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약간 더 길고요 손잡이 부분은 얘보다는 내가 잡기 편하게 되어 있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보조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후크가 달려 있어서 이동할 때 툴벨트에 걸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때 이렇게 나무에 걸수 있게끔 이건 완벽하게 걸리진 않는데요 그래도 걸어놓으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를 끼고 안전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아시아사람이라서 그런지 안전레버를 누르면서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이 모양이 약간 불편합니다 뭐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레버가 좀더 뒤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 아마존에서 현재 약 140불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가격이 140불 정도입니다. 이 제품이 디월트 아토믹 시리즈인데요. 아토믹은 컴팩트하면서 약간 저렴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토믹 제품이 디월트 미국 홈페이지에 가보면 임팩트 드라이버 있고요. 드릴, 멀티커터, 쿼터, 만능커터라고 하는 멀티커터도 있고요. 컷소도 있고 지금 이 제품, 원형톱 여러가지가 지금 아토믹 시리즈로 나와있는데 국내에서 파는 거는 임팩과 드릴 그 두개만 현재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전체 길이는 420mm 정도 되고요 두개는 약 2.5kg 정도 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이 본체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죠 5A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까지 같이 무게를 재보면 3.13kg 정도 나오네요 3.13kg DCS575의 배터리를 제외한 무게가 3.75kg 정도 무게니까 얘는 배터리를 끼고도 3.1kg 정도 많이 가볍죠 절삭 깊이는 1과 16분의 9인치라고 되어있는데요 약한 40mm에서 살짝 빠지는 정도 정확하게는 39.68mm 목조주택 골조에서 사용하는 이2바이포가 잘리고 잘리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잘리고 이게 완전히 완전히 잘리기 위해서 밑으로 날이 살짝 나오는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성품은 이 본체와 4.5인치 날, 육각렌치가 하나 들어있죠. 여기는 십자 드라이버고요. 여기는 육각렌치입니다. 이날 교환하는 육각렌치가 하나 들어있고 집진을 할수 있는 어댑터. 먼지 포트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바가 하나 들어있죠 리펜스라고 하는 가이드 바 그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벨 각도는 여기서 요레버를 풀고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고요 베벨 각은 45도까지 조정이 됩니다 깊이 조정은 여기 있는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단순하게 나무를 몇개 자르거나 아니면 OSB, TNG 이런 거를 자를 때 컴팩트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간편합니다. 어디에 꼭 2층, 뭐 3층, 다락 뭐 이런 데 아니면 지붕 위 이런 데 사용을 할때 간편하게 가지고 올라가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고요. 일반 원형톱 만큼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유용합니다 자르는 깊이가 약 40m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조제를 자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죠 날 교환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이 버튼 있죠 날 고정시켜주는 버튼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날을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분리가 됩니다 날 내경은 9.5mm 국내에서는 이 날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날을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출시가 되면 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길이가 좀긴게 아쉬웠습니다. 길이가 지금 420mm 정도인데요. 이 길이를 조금만 줄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길이가 조금 짧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까지 장착을 하고 재보니까 약 470mm 정도 나오는데요 400mm 안쪽으로 됐다면 휴대가 용이했을 것 같고요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었 좋겠다 그러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따 작동 영상을 보시겠지만 절단은 아주 잘 됩니다 뭐 이날 사이즈에 비해서 모터의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리 없이 자를 수 있습니다. 5A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얼마나 자를 수 있는가.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4분의 3인치 OSB를 369인치, 그러니까 약 9.37m 정도 자를 수 있다.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이 구조제를, 투바이프 구조재를 53개 정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노 그거 이상으로 자를 수 있을 겁니다. 연속으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디벨트 공식 사이트에 가보니까 62명이 구매 후기를 남겼는데요. 그중 94%가 이 제품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가볍다. 휴대성이 용이하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좁은 곳에서 자를 때 좋다. 빨리 자를 때 합판 자를 때 배터리가 오래 간다 이런게 장점이라고 후기를 남겼고 단점을 올린 사람들도 있죠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한번 보면 날 보호하는 캡이 플라스틱이다 그리고 트리거 잠금장치가 이게 어색하다 트리거 잠금장치와 이 트리거 이걸 사용하는데 약간 불편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은 불편하고 그나마 이렇게 사용하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상단 손잡이가 잡기가 불편하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안전장치가 여기 상단에 있, 있어야지 더 좋다. 그런 말도 있네요. 오른손잡이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톱밥 배출구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자를 때 오른손잡이한테는 유리하고 왼손잡이한테는 이 날이 잘 보이지 않,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리뷰가 있는 거 보니까 왼손잡인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디월트 웹사이트에서도 이 날을 팔지 않는다 날 사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댓글들이 좀 있네요 나를 별도로 팔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하나 사서 나를 써야 되냐 뭐 그런 리뷰가 있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없다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이걸 쓰냐 원래 그냥 쓰던 원형톱을 쓰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94%가 이걸 추천하겠다 그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 평이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